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뒤팽입니다 출근 이두 글자는 참 마법의 단어입니다 때로는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주말에 잘 놀고 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우울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백수일 때는 출근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퇴사가 소원이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출근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보단 안 좋은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접해온 소설이나 TV 프로나 영화나 그런 모든 매체들을 통틀어봐도 이 출근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는 스펀지밥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걔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월요일 좋아하라고 동네방네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출근은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깐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신이 아담한테 내리는 저주가 평생 일해야 먹고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일루의 먼 조상들도 출근을 저주로 여길 만큼 끔찍히도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와잘 잤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제 컨디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 더 자고 싶다 하... 어제 좀만 더 일찍 잘걸 등등 이런 죽여줘 아니면 살려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생각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유쾌하고 의미있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요 그러던 중 대학생 시절 전공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솔직히 신입 때는 뭘 해도 욕만 먹어서 회사 나가기 싫었다. 내가 여기다가 이걸 통해 뭔가를 배운다는 의미를 넣으려고 해도 막상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너무 냉혹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버텼느냐. 출근하자마자 아이스커피 타먹는 그 맛으로 신입생활을 견뎠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행복은 거창한 것보다 소소한 것에서 나온다 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산삼을 발견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찻소리 대신 새소리를 듣고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등등 이런 것에서 행복감을 찾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법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보다 저의 지친 머릿속을 더욱더 자주 환기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나 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괜히 뭔가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게 된것 같아요 하늘도 막다 예뻐 보이고 달도 초승달이든 보름달이든 반달이든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목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칠 때 먼 곳보다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치 않은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의 출근이 조금 더유쾌해지길 기원합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